자 그들의 상 제1편 에스키모 박건수씨 박건수씨 편네 안녕하세요 어? 한국어 하실 줄 아시네요? 에스키모인데 시발년이 자 이제 따라오라 하네요 시발 잠깐 만습니다자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보여준답니다 어. 잠시. 아, 여기 빙각이라 주어야 된답니다. 아 저도 똑같이 가겠습니다. 어. <웃음> 아. 아. 갑자기 돌발행동을 하는 애스 씨, 어네 배어 배어. 야야. 아, 그게 웃기 웃기 웃기. 어, 배어 배어배 자고 자고. 아, 갑자기 개치라는 거 씨. 진지 구독 겠습니다 아니, 저기요. 기억했는데 <웃음> 아무것도 안 하고 신세계 <웃음> 여기 눈 속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한번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그들의 사람 제1 편인데 처음부터 망하면 안 되거든요. 아, <웃음> 알겠습니다. <나이스, 나이스>. 자, <웃음> 저쪽 가서 자는 거 보여주세요 눈 속에서. 알겠습니다. <웃음> 자, 자, 건수 씨의 자는 모습은 과연 어떨까? 한번 보기로 했다. 눈속에서 침대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더니... 아~ 눈처럼... 어... 저...